욕해도 되나? 아 이게 말도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10년이야. K5 DS3 내 전차는 BM 어, 오늘은 제가 차 리뷰를 할 건데 제가 사실 차 전문 채널은 아니에요. 벤츠 신차를 구입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어렵지 않게 소개를 했습니다. 추워. 안부터오고에좀 찍자 <웃음> 왜요? <웃음> 아 일단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문적인 신, 신차 리뷰가 아니라 여기 뭐라 그러지? 실질적인 오너 리뷰입니다 지금 이차 뽑은 지 얼마나 됐죠? 일, 일주일 됐어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 열정천년 김재학 친구 대상준이고요. 그 어제 술도 많이 먹었고, 아침부터 물이. 술이 안긴건 아니지? 음주에서 왔어요. <웃음> 아, 그러면 일단 김발 필요 없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 차는 GLB220이고요. 일단, 220에는 이 그릴이 들어가진 않아요. 딜러한테 쫄라가지고 250 그릴로 바꾼거예요 AMG 그릴로 네. 아 이게 원래 옵션에 있는거야? 아요 없고 차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난 이런걸로 그냥 대체해달라고 아 했어요. 그릴로 이렇게 바꿀 아. 수가 있는거야? 아 이거 좀 좋은 정보네요? 쫄르면 안해주는 딜러들이 뭐 많겠죠? 250하고는 힐이 또 달라요 AMG 힐이랑 그냥 일반 힐 근데 저는 이 각지고 그런 느낌에는 이 투박한 일이좀더난것 같아서 저는 이220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요즘 차는 이 사이드미러가 보통 요즘 차는 좀 문짝에 달려있는게 많은데 A필러 쪽에 달려있네? 이거 좀 아쉽다 음. 개인적인 내 생각이야 그딴 거 생각하면서 타나 누가? <웃음> 이걸 뭐라 그러더라? 루프렉 아 루프렉? 음. 이게 있으면 장점이 뭐 이제 캠핑 가시는 분들 뭐 이거 여기다 자전거도 실고막 그러지 않나? 음, 야, 난 솔직히 필요 없어 됐어 여기는 뭐볼게 없어 트렁크는 그렇게 어. 큰 편은 아니고 야, 발로 당연히 되지 왜 이러지? 아직 신발.. <웃음> 신발 들어가는 거지? 있어, 트렁크 안에가.. 트렁크는... 이거 몇 리터인 줄 알아? 아니 그런 건몰 얘를 한단 내릴 수 있어 아, 어떻게? 이거 지금 짐을 다 빼야 돼아 그럼 나중에 그냥 다른 리뷰에서 <웃음> 아이고 청소기 아 내가 산 청소기 네. <웃음> 내가 아니, 사준 무서... 거 파워 트렁크 그리고 아 차가 좀다 느려 아, 이렇게 다뭐 느려? 내려가고 올라오고 창문 내려가고 아. 올라오고 하는 게좀 느린 편이에 뒷면이 이게 저도 리뷰로 안 건데 얘가 마우라가 아니고 그냥 붙여놓은 거고 마우라는 요 안에 있다그러더라 이게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머플러를 많이 <웃음> GLB220 신차라 그런지 확실히 예쁘긴 하다 네, 문네개에서다 잠금, 열, 열이 다 가능하고 아아 이 뒤에서도 가능하네? 어, 요게 잠그는 거고 아, 어. 그리고 열 때는 안으로 이렇게 열면 열리고어 그렇지 응. 잠글 때이 소리 나는 건끌수 있는데 그냥 키고 다니는 거 그러면 이, 여기 헤드라이트도 응. 방향을 틀면 은 헤드라이트가 먼저 따라가네? 아그 기능은 없는 거 같아 생각보다 되게 좋은 차는 아닌가 보다 어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 벤츠... <웃음> 만족감이지 뭐아 하차감 그치 아. 하차감 아 그리고 우리나라 차 가격이랑 큰 차이가 안나 얼마인거 5,420만원 5,400? 어. 일단 우리 시승을 하면서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면서 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합시다 뭐야? 어, 뭐한거? 기어바꾼거지 사실 나는 벤츠에 대한 안좋은 편견이 많아 너무 감성값 감성값 이런게 있는거 같은데 근데 오늘 이거 차 솔직히 가격 들어보고 깜짝 놀랬거든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차가 5,420만원이라고 했잖아 어. 2,800을 먼저 내고 어. 그 벤츠 앰비슈원가뭐 그거 있어 앰비슈어? 어. 그 어. 벤츠 파이낸셜에서 하는 건데 2800을 내고 1년에 만 키로 안 타는 조건으로 해서 3년 동안 16만 원한 달에 16만 원 내고 어 3년 뒤에 인수할 거면 2800만 더 내면 돼 근데 만약에 그만 키로를 넘어가면은 아, 인수할 거면 상관이 없어 반납할 거면은 위약금이 나올 수 있는 못해도 10년은 타야겠네? 야 10년 동안 어. 굴러가겠지? 차는 10년이야 내 저희 동생들한테 팔면 돼. <웃음> 아 중고차 출신. 아 근데 벤츠가 또 이걸 유행 시켰잖아. 일체형. 이거에 반했는데 음. 막상 써보니까 그렇게 뭐쓸게 없. 음. 뭐 지금 여기가 되게 이쁘잖아. 음. 다 요렇게 나오더라고 요즘엔. 이걸 다른 리뷰에서 봤는데 여기 피아노라고 하더라. 피아노 아 건반이라고 그래? 표현하더라고. 성품구 밑에 피아노 건반. 여 여도 좋은 거긴 다어 아 딥디크 이거. 선물 받았어. 찾았다고 이거 허세 아니야, 허세지.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도 터치지. 터치가 얘, 얘, 어. 여기, 아, 여기도 터치야 이렇게 총세 가지. 어, 여기는? 얘는 썬루프랑 어. 이제 내가 뭐 갑자기 사고 났다 어. 그러면 요거 눌러가지고 벤츠에더 아. 부르는 거고 좀 불편한 게 문이 잘안 닫혀 무거워서 그 얘기를 한 10번 중 7번에 다시 닫으라고 아, 무... 아 무거워서 안 닫힌다? 그, 그건지 그뭐 유격이 안맞는지 모르겠는데 유격이 안 맞는 게 아닐까?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웃음> 이야이 차를 지금 일주일 탔잖아? 음. 일주일 타면서 느꼈던 음. 이 차만의 좀 장점이랄까? 영업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음. 뒷자리를 되게 신경 쓰는 편이야 어. 그 뒷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 내가 원래는 어. GLC 봤었다 그랬잖아. 봤는데 GLC를 일단 안산 점은 여기가 구형이야 이. 이 아, 그렇 아직 그그 어. 새로 안 나왔지 어, 디자인이. 어, 어. 어. 그 일단 그거랑 어. 실내 공간이 더 좁아 얘보다. 나도 리뷰를 엄청 봤거든. 응. 리뷰를 엄청 봤는데 뭐 하부에서 소리가 많이 올라온다. 뭐 고속도로 달리면 앞에서 바람을 세게 맞는다. 뭐 이런 리뷰들이 있더라고 어.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운전해보니까 그런 거는 사실 하나도 안 느껴져 그리고 내가 그랜저를 탔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랜저는 저기 뭐야 3만원 음. 무조건 나갈 때 3만원 꼭 챙겨 갖고 나가 <웃음> BMW도 내가 어. 와이프가 예전에 1시리즈를 타서 음. 해봤는데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이더라고 이 현대나 음. 기아차가 핸들이 진짜 가볍고 가벼워. 어, 가볍고 좋은데 얘도 어. 좀 가벼운 편이야 딱히 뭐 일반 차랑 똑같다고 보면 돼 음. 일반 차랑 똑같고 그 안전성 같은 걸 많이 생각했어 그 음.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졌다 음. 그럼 벤츠 자체에서 이제 뭐 요즘 다 그러지 현대 기아차도 위치추적 GPS 있으니까 음. 바로 달려오고 그리고 뭐 옵션이 많이 빠졌다고는 했지만 정말 필요한 옵션들 열선 어. 시트, 뭐 메모리 시트 어. 요런 거 나는 딱요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 아 뒷자리 열선이 없어 근데 사실 뒷자리 열선이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됐을걸? 그 나도 응. 그랜저 HG 탈때내 차에는 있었는데 너 차에 그게 있었다고? 아 있지 뒷자리 열선이 몇 A, 년식이었는데? HG가 12년식 근데 있었어? 어 HG 뭐 자동주차랑 다 있었어 어 좋네 그지 근데 신차치고는 되게 빨리 나왔다 어 내가 너 얼마만에 받았지? 나 계약하고 4일? 4일 와 진짜 빨리 받았네 그러니까 그...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아니야 아니야 어. 흰색에 이게 음. 시트가 총 3가지가 들어가 아이보리 시트랑 어. 220은 아이보리랑 어. 그리고 진브라운 어. 근데 흰색에 아이보리 진브라운을 기다리려면 내년 5월 6월까지 음,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되고. 사실상 좀 수요가 많지 않은 모델을 그, 빨그선 그냥 기본 거네? 검은색에 어. 나는 또 성격이 차가 막 지저분하고 이런 거 싫어서 음, 그러면은 블랙 선택하는 어. 게 낫지 사실 어. 그래서 했는데 그 딜러분이 어 차가 배정이 금방 될것 같다. 그래서 어 땡큐다 그러면은 해가지고 받은 거지 단점 있어. 요거 위치가 상당히 불편해. 메모리 시트가 있네어 요거 ]이지. 누르려면 뭐 내가 팔막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누르든가 아니면 막 어. 이렇게 해야돼가지고어 그러네 나도 아까 살짝 어, 느낀 어, 것 같은데 어. 이게 좀 앞쪽으로 그전지돼있었이나 어, 뭐 아니면 BMW처럼 밑쪽이나 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을텐데 어 텐데. 그러네 이게 어. 약간 짠네 진짜 뭔가 어. 이게 내가 팔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게 그러니까. 하네 그리고 이 공조기가 뭐 요즘 차다 그러나? 이게 꺼졌지 졸음운전을 음. 어, 어 그거 맞아 그거 한다고 어. 뭐 10분이든 5분이든 집마대로 어. 꺼지더라고 어, 맞아, 그럼 갑자기 맞아. 요즘 은행 많잖아 어. 갑자기 잘 달리고 있는데 어. 거기서 똥내 난단 말이야 그럼 밖에서 이게 어. 꺼져가지고 이제 밖에서 냄새가 음. 들어오는 거지 이거는 나도 들었어 그 졸음에 막 이산화탄소가 음, 음, 많이 음, 발생되면은 음. 뭐 졸릴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음. 그래서 설정을 해놨더라고 음. 그리고 아 좋은 점이 오토홀드가 어. 오토홀드가 그랜저는 버튼을 누르면은 어.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걸렸어 어. 이안 좋은 점이 뭐냐 이게 눌려져 있는데 주차를 해야 돼 그럼 후진하려고 올리면 안가 그럼 또 오토홀드 풀고 후, 주차할 때 엑셀을 밟을 일이 크게 많이 없잖아 음. 그치 기아만 음. 바꿔갖고 그냥 어. 브레이크에만 바로 올려놓고 하잖아 어.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오토홀드를 풀고 또 달릴 땐 걸어놓고 해야 되는데 어. 얘는 그냥 브레이크를 짧게 밟으면 은 그냥 브레이크고 기계... 거기서 한번더 들어가면 홀드가 걸려 어. 그래서 이게 편하더라고 나는 음. 그리고는 뭐 딱히 없어 음. 어, 난 지금까지 일주일 타면서 아 짜증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음. 다 만족 그냥 만족하면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하게 불편한 점 있나? 아 그리고 요 송풍구 이거 뭐 요즘 자동 거치 많이 하잖아 음. 안돼 안돼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어. 자꾸 이렇게 내려가 요거 요 뒷자리 송풍구가 안 나와 GLB는 이거 그냥 반지야 그냥? 아니야 까빡? 설치한거지 아 따로 설치한거야? 어 딜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건 또 얼마가 추가돼? 이게 불 안들어오게 그냥 어. 송풍구만 하는거는 40만원정도 하는걸로 알고있고 어. 불까지 얘랑 맞춘다라고 어. 하면 한 7, 80만원정도? 어. 와이프가 뒷자리 불 들어오면 뭐할거냐 음. 근데 그런거 있잖아 다불 들어오는데 얘만 안들어오면 그렇지 그거는 남자들, 어, 그, 남자들 입장에서 남자들은 안 용서가 안되지 근데 여자들은 그거 불 들어오면 뭐할거냐 니 음. 네, 뒤에 탈거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 아, 그럼 불안 들어오는 걸로 해. 근데, 딜러분이, 내가 안쓰러웠나봐. 그러더니, 여기 용품점에, 어. 요게 누가 주문을 해놨는데, 운반하다 스크래치가 요만큼 난거야. 불안 들어오는 가격에. 어, 괜찮겠네. 어, 그리고, 여기 색까지 칠해주셔가지고, 어. 지금 티가 아예 안 나. 뭐, 어디가 깨졌는지 나도 어. 잘 모르겠어. 내가 중고차 딜러 오래 했다 그랬잖아. 응. 그런 사람들 있어. 할부만 나오면, 어떤 차든 사가는 사람들. 응. 할부만 나오면. 어. 그돈 빌리는 게 쉽단 말이야. 근데, 어. 금리 같은 부분도 요즘 하나은행이나 나도 이거 어. 살때 알아보니까 하나은행 뭐 신한마이카 이런 데서 뭐 통장 어. 만들고 뭐하고 하면 2.9까지 중고차도 어. 똑같이 할부를 내려주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것도 많이 알아보고 중고차 하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는할 수는 없지만 응. 지들 이득은 무조건 챙기고 본단 말이야 어. 이 보험에서도 피가 나오고 할부에서도 피가 나오고 어? 차값에서 또냉겨먹을 거고 옛날에는 자동차 할부 근찮아 그럼 막 8%까지 줬다고 그럼 4천만원짜리 한대 팔아봐 그 피만 얼마야 어. 금리 막 손님한테 막 24% 26% 어. 때려넣고 요즘에는 그러진 못하지만 진짜 카푸원 되면 안돼 음. 어쨌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내돈내산 음. 차립을 했잖아 그래서 소감이 어땠는지 처음 촬영해보는 걸거 아니야? 음. 재밌고 아 역시 나는 좀 방송에 맞는다 그리고 어. 일단 뭐 재학이가 열심히 유튜브 찍고 있는데 친구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와주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일요일 아침 9시는 좀무례한 적이 있었다 너무 짜증났어 아침에 음. 너한테 8시에 전화 올때 진짜 아프다고 할까 <웃음>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좋은 거 나는 왜냐면 어. G.L.B.를 살려고 마음 먹고 나서 유튜브를 음. 진짜 많이 봤어요 리뷰를. 어. 근데 진짜 다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어. 그럼 짜증 나잖아. 음. 사기로 했는데, 음. 사기로 했는데. 그래서 네가 칭찬하려고 나왔구나? 어, 그런 점도 있지. G.L.B. 진짜 좋다. 음. 사라, 살 살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면 사도 돼. 오케이 okay. K5, DL3, 내 전차는 BM3 소나타 앞에서 당당히 들었으니 에 위피 가격은 3600 솔까 여기서 좀복때 K7 사다 죽돼 것 같아 난 풀옵션을 선택 현기차새가경을번내 AI 똑똑 내